주식 부동산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결혼을 일찍해서 결혼 10년 차가 넘습니다. 짧게나마 제 투자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세하게 적고도 싶지만 제 신분이 노출되는 게 싫어서 어떤 부분은 얼렁뚱땅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주 여유자금이 있어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당금이나 먹으려고 우선주를 샀습니다. 그냥 배당금 먹으려고 산 주식이 은거려. 50% 이상의 수익이 단기간에 난 겁니다. 우연히 재수조와 오른 건데도 첫 성공에 너무 고무되어 있는 돈을 다 넣었습니다. 주식 실패자의 전형적인 절차를 밟은 거지요. 고지어 하락장이 왔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조금 주가가 회복하기에 주식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너무 질려서 주식이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팔고나니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서 저는 더 열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나는 투자를 못했나 고민하면서 모든 증권 관련 책을 사서 다 읽어보고 저의 문제점을 파악해봤습니다. 제 문제는 일단 투자 원칙이 없었고 주식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지극히 소액만 투자하고 절대 잃지는 않겠다고 결심한 후 꾸준히 투자에 대한 책도 읽고 공부하며 생업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전세 살고 있던 아파트 값이 오른 겁니다. 재 건축 아파트였는데 그때만 해도 몇천 정도가 그냥 오르더군요. 종합지수는 반등하는 듯 싶더니 이제는 아주 폭포수를 보여주더군요. 저는 당장 그 다음날 돈을 들고 증권회사에 가서 인덱스 펀드에 들었습니다. 내 머리로 종목을 고르는 것은 무리이다. 그냥 주가지수나 쫓아가자라고 생각하고 인덱스 펀드에 돈을 소액만 넣었습니다.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집 사러 다녔습니다. 강남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고 생각하고 강북쪽에 3른세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집을 산 다음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일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전세를 구했는데 전세가 거의 없고 전세값에 1억 원만 보태도 집을 살 수가 있더군요. 그냥 대출받아 집을 사버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주택자가 된 겁니다. 그뒤 주택시세를 보니 거품이라고 생각한 강남은 더오르고 제가 산 강북집은 약간 올랐더군요. 제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좀 오른 강북아파트는 팔고 강남재건축아파트를 샀습니다. 다들 강남재건축아파트는 거품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들 저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잠시 잊고 있던 주식을 보니 펀드에서 70% 정도 수익률이 나더군요. 그래서 바로 환매해서 집 사는데 보탰습니다. 그 뒤에 재건축아파트는 마구 오르다 떨어지다를 반복했고 지금은 처음에 산 가격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3년 전에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그때 일산 아파트는 정리해서 땅에다 투자했습니다. 마침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인맥을 활용해 개발 계획이 있는 좋은 땅을 살수 있었고, 지금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중간에 한번더 주식에 소액 넣어서 50% 정도 수익을 냈고, 우리 사주도 약간의 이익을 보고 팔수 있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주식은 소액일수록 돈 벌기가 쉽고, 부동산은 금액이 클수록 돈 벌기가 쉽습니다. 좁쌀이 100번 굴러봐야, 호박 한번 구르는 것만 못하다고. 일단 부동산은 단위가 크니까 올라주면 업 단위로 올라주더군요. 주식은 천만원을 이천만원으로 만드는 것은 쉬운데 1억을 2억으로 만드는 것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군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드리고 싶은 말의 요점은 결혼하고 내집 장만하고 주식 투자에도 절대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 뚜껑 닫기 전까지 주식 시장은 열립니다. 늦게 시작해도 됩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고 내집 장만하고 부동산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식 투자를 해도 절대 안 늦습니다. 그렇다고 제 애기가 지금 집 사라는 애기는 아닙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집값은 버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30% 하락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정리할 거는 대충 정리해서 거의 비접시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 대출 왕창 내서 집 사는 거 보면 걱정이 됩니다. 요새는 시간 여유도 있고 약간의 여유자금도 생겨서 주식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더 우선순위 높은 일이 많은데 주식에 시간을 내는 게 어리석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제가 주식 투자를 해보려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앞으로 단기간에 돈을 벌어줄 기회는 계속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겠다는 게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배우겠다는 겁니다. 주식을 하면 아무래도 정치경제에 대해 많이 알게 되더군요. 재무제표 보는 법도 차근차근 배우고 하나씩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기회들을 잡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전업투자 주식투자 경력은 10년가량 됩니다. 전 실패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유독 주식에서 실패만 거듭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업투자가 두 달을 목숨 걸고 해보려 합니다.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여지껏 실패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 전교 1등도 해보고 자격증도 10개가 넘는군요. 회사 일도 결근지각 나태함 없이 부지런히 했더니 스카우트웨이도 받아보았고 30대 초반에 갖가지 잔잔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허나 저는 주식에서만큼은 실패자입니다. 그 많은 준비를 하여 사회에 나왔지만 다른 것은 다 만족이 되어도 주식에서는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돈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 가족, 나의 비전 등 도미노처럼 무릎을 무너지더군요. 정말 어이상실이고 저의 자신감과 자부심들은 무너졌습니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전업투자를 할지 말지 그리고 결국 선택했습니다. 나는 전업투자를 해보겠다고요. 왜냐하면 미친 듯이 공부해서 안되면 정말 내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허나 미련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주식을 안하게 되겠지요. 지금처럼 양다리를 걸쳐 한 다리는 회사에, 한 다리는 주식에 걸쳐 놓는다면 평생 주식에 미련을 못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선택이고 기간은 두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장소는 고시태, 회사에서 주는 좋은 원룸을 마다하고 좋은 연봉과 근무 환경을 포기하고 불굴의 투지로 목숨 걸고 갑니다. 이래도 실패를 한다면 정말 전 낙심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식세계에 안 오겠지요. 만약 성공을 거둔다면 제 인생은 로또 그 이상의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두 가지 다제 인생의 득이 되리라 생각하기에 내린 결정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제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사실을 알면 기겁하겠지요. 주위의 적은 연봉에도 고된 일을 하는 친구들도 수두룩한데 허나 전한번 사는 인생 두려움에 떨어서 도전하지 않으며 살진 않겠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하여 꼭 성공을 이뤄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주식의 마지막 도전일 것입니다. 많은 나의 도전이 성공하게 된다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나의 성공담으로 찾아뵙겠네요. 그럼 모두들 건강하시고 성토하세요.